지난 영상 이후 전투력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메인캐스트도 현재 밀지는 않아서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은 뭘로 또 투력을 올려볼 것이냐 자 마석각인이 지금 3000개 정도 있거든요 요거 다 돌려보고 제가 귀찮아서 강화를 안했는데 어느 순간 강화된상급 희귀 장비상자 요게 쌓였습니다 지금 94개 쌓였는데 어 이게 오늘꼭 구매하면은 음 구매를 했었구나 저거 사서 100개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100개는 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뽑혀가지고 과연 수십도몇 개가 들어갈지 그리고 창고에 또꽁꽁 숨겨놨던 희귀 수집의 증표 664개 또 요걸 사용해서 또 전투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마석 각인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빨리 라즈카를 찍어야지 지금 벨리에타 마석 준비돼 있거든요 황혼의 마석 정수조가 그걸로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요걸 만립 찍고 싶습니다 지금 야끝 벌써 끝났네 개수 봐라 그래도 세줄... 두줄? 삼천개로 두줄 음... 총 지금 다섯줄을 해야되니까 아...나머지는 한 만개정도 모아서 한 번에 돌려야겠는데? 가자 까보자 몇개가 나올지 수집은 현대 일반 고급... 아 뭐야 고급 도안돼있네와 이거... 템이 이렇게 안나온단 말이야 이게? 자 저는 지금 완성 안된게 많아요 지금 요런거... 다안돼있어가지고야 이거 뭐야 영광을 내가 박았네 여기다가 아 이건 좀 낭비했습니다 아 아마 오늘 이거 100개 가까이 돌리니깐 조금 전투력 오를 수 있겠는데 방어력 쪽도 안된게 많아요 지금 오케이 가자 100개 자 첫번째 가자 그케이 육광짜리 좀 있네 오 바로 수집할거 있습니다 자 랜서 육광 놓고 어세신 7강 들어가고 결속 7강 이것도 들어가고 오 명중 가야지 명중 명중 먼저 가고 이렇게 한개 완료 자 여기부터는 이제 강화를 하나씩 누르고 메뉴를 켜서 여기 파란불 들어오는지 요것만 보면 됩니다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수집해 넣고 또 ESC 눌려서 뒤로 가기에서 강화 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만 하시면은 쉽게 할수 있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다터지지 이게? 자 다음 방어구. 이때까지 수집 하나 완성한 건가? 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완성이 안 되네. l a t e 역시 100개정도로는 이제 채울 수 있는게 얼마 없구나 거의다 10강 넘게 찍어야 되네요 왜한3000 3천 올랐나요? 3000이면 많이 오는건데? 나중에 이거는 자막이 알려줄겁니다 몇 전투는 몇 올랐는지 아 그러고보니까 이 기속 기속은 써야겠죠? 지금 두개 더 있으니까 총정화다 5개 만들어서 이것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일단 제작해주고요. 음, 신화석은 못 만드나? 아, 두 개. 지금 두 개만 실패하면 확정 한 개입니다. 이거 받고, 이제 창고에 가서 수집의 증표를 받아와야겠죠? 자, 대망의 664개. 과연 요걸로몇 개가 완성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화석을 만들어봅시다. 이제 해야하는 신화석이 어, 이제 몇개안 남았네. 한 개. 세개 남았다, 세 개. 세 개... 정확히 세 개는 아니죠? 이거 <웃음> 룬, 문양, 추적자, 이거 마법소 요싹다 영웅으로 만들면은 한 개씩 더 추가되니까 아직 갈길 멀었네. 우선은 경계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번이 붙어라, 제발. 아 그렇지 처음은 안될 수 있어 자 하나 나와라 여기서 두개 딱 건져가면 대박인데? 오 그렇지 그렇지 나와야지 나올 때됐지 요거 바로 만렙찍고요 이게 하도 신화석 안뜨니까 쌓였어요 쌓였어 요거 하면 이제 남은게 요건가? 아 요거 나왔네 이제 철벽 아, 자, 지금 두번 실패했죠. 그러면은 아까 실패 보상으로 한개 챙겼고, 여기서 완벽하게 하나가 딱 떠주면은 이제 올 신화석인데, 지금 착용 중인 건올 신화석 되는데, 아, 제발 막턴, 막턴인데 돼야 되는데, 신화석, 신화석, 아, 마지막 신화석, 마지막 장착, 신화석, 오, 오. 와 진짜 됐네 케이드 좋아좋아좋아 좋아. 또 여기 올라갔구요 좋았어좋았어 와 올시나서 맞췄네 그럼 이제 다음 할거는 빠르게 마법서를 구강찍고 영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거 솔직히 여기 지금 현질템들은 현재 가망성이 없으니까 냅두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거는 얘니까 다음은 요거로 올려야겠네요 우선은 남아있던 수집의 증표 한번 싹쓸이 해봅시다 뭘 올려야 되나 솔직히 여기 무기방어구는 계속 골드로 사서 채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놔둬보고 장신구를 한번 채워봅시다 장신구 지금 보면은 890 890 890 999아 나도 거의 다 채웠네 아 뭐야 여기 1번도 비었네 890쪽을 먼저 해야할 것 같네요 890 1010? 영광이 10이면 좀 싸나? 50개네 다른거는 150? 와, 3배 차이 난다. 요거는 먼저 해야겠다. 영광 50은 먼저 해야겠네요. 영광 10짜리 이거 뭐 채워두고 나머지를 뭘 위주로 먼저 하지? 아, 오케이. 명중 좋아요. 명중 명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150 크다. 오, 어, 이쪽 라인 좋네. 공격력 챙기고 오, 어, 잠시만. 150개 벌써 끝났어? 이거 채우면 끝나잖아 와.. 방어력 80에 악마 추가 방어 100 괜찮은데? 아 차라리 가방 무게랑 물약 효과를 올렸어야 했나? 와 근데 600.. 600개가 벌써 사라져 이렇게? 진짜 허무한데 이거? 와 <웃음> 너무 허무한데? 아 나머지 어디 채우지? 888 없나? 888? 8 채울 거.. 아 없다 8 채울 게 없다 아니, 벌써 174개야. 그냥 다른 거 여기서 채워야 되나? 공격력, 공격력 챙겨야 되나,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여기 가자. 여기 8강짜리 가자. 8강. 또88 채워지는 거, 88. 실내, 8. 여기 8 완성. 여기 뭐야, 실내 8, 오케이. 최대한, 수집을 많이 합시다. 완료되는 걸 많이 합시다. 8. 이제 여기 9강으로 가네요. 그 위쪽에 8강짜리. 8. 8. 0강은 빠지고 0강은 의외로 잘 붙거든요. 7강도 빠지고 자, 무기 쪽에서는 아, 없네. 8, 8이 없네. 랜서. 최대한 랜서로 갑시다. 랜서가 빨리빨리 안 차니까 와, 여기 뭐야. 7, 8, 9다안돼 있네. 8. 에이, 여기로 채우자. 아, 이거 채울까? 7강, 아 7강 아 공격력의 지피인데... 아 공격의 지피... 8강 없니? 8강 8강, 8강 아, 없네? 8강이 없네요, 아 9강을 하면 몇개할수 있냐? 어? 9강... 왜 4개야? 아, 0강이구나? 0강은 아니지, 0강은 빼야지 0강 빠지고 15개? 그럼 30개... 하고... 딱세번할수 있네. 연결신 구강을 딱세번할수 있네요. 연결신을 세번할수 있다. 그럼 최대한 공격력 땡겨야 되니까. 여기 넣고 공격력 여기 두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딱 하나로 완성되는 거, 하나로 완성되는 거, 하나로 완성되는 게 여기 있다. Nope. 설마... 아.. 영광.. 영광 해봤네.. 영광은 넣지 말고 결속! 그렇지 열다섯 개딱 3개가 남네요 3개 딱 남았네요 또 여기서부터 또 전보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출석부로 이렇게 다 줬기 때문에 많이 모았는데 만약 다음 출석부에도 이렇게 주, 주게 될지 자 오늘 한거는 마석각인 한두줄반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수집을 채웠는데, 아, 이렇게 팍팍 오른 느낌은 역시 안 나네요. 한 번에, 역시 한 몇천 개 이제 있어야 되네. 자, 이 이유는 지금 제 악마톱을 보시면은, 북부에 엄청 많이 쌓였어요. 아, 한 70개 정도 지금 쌓여있거든요. 요거 다 털어가지고 한번도전 해봅시다. 3맥. 300 영웅 만들어보자. 다음 영상은 이거 300 영웅 도전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패업적으로 챙기게 되는 신화영원석 마지막 제가 장착하고 있는 것중 제일 마지막인 철벽 철벽을 하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착용한거 기준으로 풀신화석을 드디어 맞췄네요. 와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다.